자금융자사에 대한 문제 어, 전 시간에 의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이제 볼차례죠자 여기에서 국세가 2001년도 1월 1일 대안의 발행 주식 30%를 35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영향을 현상했다. <목소리> 이게 지분별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년도 1월 1일에 현재 대안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100만원이다.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 날 국세는 대안에 대한 원가 2만 원인 재고자산을 2만 5천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럼 여기서 국세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대안한테 팔았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은 이 중에서 70%를 기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럼 30% 팔았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은 뭐 10만 원, 그 다음에 포괄이익은 뭐 30만 원이 래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10만 원, 포괄이익이 30이면 기타 포괄은 20만 원이라는 얘기네.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지문법에 따른 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 주식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거래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거래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있냐면 국세가 대한한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세는 대한의 주식 30%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얘가 얘한테 재고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팔게 되면 이쪽에서 뭐가 나와요 재고 판매에 따른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어 이걸 이제 생각하면 이걸 이제 하향거래라 그래요 하향거래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회사 그 다음에 피투자 회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하향거래죠 하향이지 하향이 <웃음> 예, 하향거래인데 여기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얘네들이 이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주 국세가 대안을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게 되면 그 이익이 진짜 이익이냐 이거예요. 예. 예. 국세 쪽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야, 네 우리가 좀 물건 좀팔 테니까 받아.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이익을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향거래가 발생할 때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하냐. 어, 국세 쪽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다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어,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어, 그 주식가액을 감소를 시키면서 국세의 이익을 감소를 시켜요. 이 지분법이 익이 어떻게 해야? 줄어드는 거예요. 즉,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익을 이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여기서 이익을 보지 않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쪽에서 만약에 이익을 만 원을 냈다. 이렇게 밑에다 팔아가지고. 그럼 그만 원이 다 취소가 되냐? 그건 아니겠죠. 왜? 대안에 30%를 국사가 지고있는죠 그러면 대안에 70%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원 중에서 70%는 딴 사람한테 판 거고, 30%는 자기한테 다시 판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30%에 해당하는 금액, 즉, 만 원이라면, 3천 원이 되겠네. 이거는 취소를 하자 이거예요. 이건 네 이익이 아니지 않냐? 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대안이 밖으로 팔았다고 합시다 이거를 만 원짜리 가져 아, 재무사산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1 0 0다 밖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는 실현이 된 거야. 이게, 죠?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한테 팔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실현을 시킨 거예요. 결국 얘네들, 얘네들 하나로 보고 이제 어, 보란, 어, 보고 거래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하향 거래, 하향 거래. 죠? 그렇죠? 상향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상향 거래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죠? 여기서 이제 하향 거래에 대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 하향 거래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어,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피투자 회사의 내부 거래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어, 투자 회사가 30%를 가지고 있어요. 피투자 회사의 지분을 그래서 피투자 회사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30%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투자회사는, 여기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여기, 즉, 피투자회사에서 30%, 이게 이제 내 거란 얘기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바로 나와요, 나 나와 그냥. 응. 자, 근데 이 투자회사에서 이쪽으로 팔아가지고 5천원 만큼 이익을 냈다는 얘기죠? 재고자산을 팔아가지고, 이마저 2만 5천원 팔았으니까. 그럼 그 5천원 중에 70%는 피투자회사의 다른 투자자들, 즉, 내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들이 가져간 거고, 아, 그, 거기에 대한 이익을 실현시켜 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30%만큼 그건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그렇죠?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냐 피투자회사에서 그거를 70%를 아니 30%를 팔았어요 즉 70% 남겨놓고 그중에 30%를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외부 지분에 대한 건 어차피 여기서 실현이 됐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다시 나한테 들어왔던 부분 1500원 그 1,500원 중에서 30% 누군가 딴 사람한테 팔렸으니까 결국은 450원은 실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가 될까? 1,500원 중에서 45% 아, 450원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50원이 즉 70% 된 부분, 즉 아직 가지고 있는 부분. 그거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미실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5,000원의 이익 중에서 이 1,050원에 해당하는 이익은 제외를 시켜 줘야 돼요. 이게 투자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냈던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어디서 조종을 하냐? 이 관계기업 주식에서 조종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자,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실현이익의 1,050원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 5,000원에서 걔한테 투자하고 있는 비율 30%와 그 다음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부분 70%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05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계산 한번 해볼까요? 피투자회사에서 이제 투자회사 이두 가지를 보면 어, 2 0 0 1년도에 단계 순이익이 일단 나왔겠죠. 10만원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30%만큼 투자회사의 장부가액 증가하고 단계 순이익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포괄손익. 여기서 이제 총포괄손익이 어, 총포괄이익이 30만원이었으니까 기타포괄은 20만원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장부가액 6만원 늘어나고 여기 기타포괄손익이 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판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낸건 아니에요. 이거는. 5천원은. 투자회사에서 이익을 낸 거야. 이거는. 사실 이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구분하려고. 그죠? 이거는 사실 투자회사에서 이익을 낸 거예요. 투자회사에서. 하약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 5,000원. 거기에서 30%는 내 거였는데 그 중에 70%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은 피투자회사의 아, 투자회사의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단계손을 제거를 시켜버리면. 그걸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장부가액은 여기는 438950그 다음에 단계손익은 28950 기타포괄손익은 6만원이 되겠네. 그렇죠?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결국은 이건 뭐냐 하향 판매를 했을 때요급에 투자회사 쪽에서 피투자회사로 재고를 팔았어. 5천원 만큼 그죠? 근데 그 5천원 중에서 70%는 팔린 거고 30%는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0% 중에서 또, 외부로 판매된 부분이 30%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은 부분이 70%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1,050원은 이 5,000원에서 30%를 곱한 금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70%를 곱한 그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흐름이다. 됐죠? 음. 뭐,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냥 30 곱하기 50, 30% 곱하기 70%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하시겠죠 자 이게 이제 어, 하향 판매에 대한 사항이에요 뭐 하향 판매 어, 뭐 여러분들이 그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맞, 맞닥뜨리 이제 이런 제이 문제를 풀지 않다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1년 초에 보통주 30%를 36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의적인 여인으로 행사하게 됐대요. 그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 장부금액은 일치했고요. 1년도, 2년도에 각각 8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의 단기순이익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해서 현금 배당 실시했네요. 10만원하고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3년 초에 20%를 310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30% 가지고 있다가 20%를 처분한 거니까 여기서 20%는 30%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가 아니라 처음에 했던 30 중에 20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처분 했고, 재무정책과 그 다음에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상실했대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0%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이제 변경을 했대요. 그 다음에 거기다 회계처리로 이제 오른 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상황 자체는 어 30%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얘네들이. P 투자 회사 이제 관계 기업 주식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보면 여기에 이제 30%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30%는 이제 360만 원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차 년도에 이제 상황을 보면 P 투자 회사에서 이제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만큼 P 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겠죠? 하 80만 원. 그럼 거기에 30%만큼 주식도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80만원에 대한 30%인 24만원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계산을 하고 관계기업 주식도 그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1차도에 현금배당이 10만원만큼 있었어요. 그럼 현금배당만큼 자본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순자산이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지분법 이익도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를 하겠죠. 근데 30%니까 3만원만큼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 관계기업 주식은 얼마가 증가 할까요? 24만원에서 3만원을 뺀 21만원이 증가할 거예요. 자, 1차 연도 상황이 됐을 때 1차 연도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을 하면 요 금액이 이제 장국 가액이 되겠네요. 일단 자, 1년도 말에 관계 기업 주식으로 보고할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1년도 말에 관계 기업 주식은 360에서 21만 원을 더한 381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384만 원 했으니까 일단 1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연도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어, 1차 연도에 자본이 증가해서 이만큼의 자본이 이제 2차연도 기초자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단기순이익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2차연도에 1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관계기업 주식도 지분법 이익을 30만원 즉 100만원에 대한 30만원의 지분법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두 번째 물음에서 2년도에 단기순이익에 반영할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24만원이 아닌 30만원이 되겠죠.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24만원, 4만원은 그두 번째 연도에 현금 배당액을 뺀 지분법 이익을 얘기를 한 건데, 지분법 이익은 단기 손익에 증가할 때, 단기 손익에 포함되는 그 금액만큼을 관계기업 주식을 늘려주면서 단기 손익을 늘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분법 이익이고, 현금 배당이 됐을 때는 장부가액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이 얼마? 20만 원만큼 발생을 했으니까 그만큼 줄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6만 원만큼 감소를 했겠죠. 그럼 이게 이두 개, 지금 3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금액은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관계기업 주식은 405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2차 년도 말에는. 그쵸? 그러면 죠그 2년도 3번 물음에서 보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보고할 금액은 414만 원. 아, 14만원이냐? 아, 405만원이 되겠죠. 360 플러스 2 1 아, 그다음에 24만원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 거예요. 얼마만큼 팔았냐? 3분의 2만큼 이제 처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310만원에 판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270이 되겠죠. 저 27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저, 405만원에 3분의 2만큼이에요. 그래서, 270은 405만원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분이익은 40만원 기록이 될 거예요. 4번 물음에, 3년 초에 관계기업 주식을 팔았을 때, 처분이익으로 보고 할 금액, 얼마? 40만원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관계기업 주식에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분류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단기손이 금자산을 물려야 돼요. 그럼, 단기손이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으로 분류가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135만원어치가 이제 남았는데, 270원을 이제 팔았으니까, 그죠? 135만원어치가 남았는데, 자, 이걸 이제 공정가치로 해서 분류를 해놔야 돼요. 지금은 그 해당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움직임을 반영, 움직임으로 반영된 주식의 장부가액이에요, 저게.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장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거는 이걸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지금 현재 그 3분의 2만큼 팔았는데 3분의 1을 얼마 받고 팔았냐면 31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결국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장가치는 얼마가 될까. 여기에 반 정도가 되겠죠. 즉 3분의 1을 3개 중에서 2개를 31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하나는 결국 얼마라는 얘기예요. 3 1 0의반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렇게 이제 판단, 을 하고 공정가치를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하고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시장 가치가 이제 변동을 할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거래가액, 즉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 다음에 해당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움직이면, 이걸로 움직이면 그걸 이제 지분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분법 회계를 하게 되면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그 주식의 가액이 변동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그 지분법 회계를 했을 때는 저렇게 움직이지만 분리를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공정가치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분법 회계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분류가 바뀌었을 때는 주식의 시장가치 즉 주식의 공정가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걸로 바꾼 다음에 그게 이렇게 공정가치 회계를 통해서 주식의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잔액을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이 금액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공정가치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 이 310만원이 두개에 대해서 310만원이니까 그 결국 하나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155만원이 될거예요 그러면 저 135만원짜리를 155만원짜리 로바꾸고 이제 그거는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보면 단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보고할 거면 얼마냐 155만원 지금 현재 시장가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어,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움직이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얘기 하는 거고,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변동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관계기업 주식의 변동을 반영을 해준 거니까, 걔 둘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어, 일단 5번이 되겠네. 맞는 얘기는 5번이 되겠죠. 음. 어,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 사실은. 자, P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처음에 이제 투자회사에서 360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과 단기손익과 기타포가손익, 즉 투자회사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년도 시점에서 보면 일단 단기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배당, 기타포괄손익, 그 다음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P투자 회사에서 8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30%만큼 장부가액도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순익 지분법이익이죠 저게. 24만원 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기순익이면 여기도 단기순익이란얘기예요자 현금배당이 발생이 됐다. 10만원 만큼. 그러면 거기에 30%만큼 장부가익 감소 하죠. 그렇지만 단기 손익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장부가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가액은 합계 381만 원이 되고, 단기 손익은 24만 원이 되겠죠. 자, 2차 연도에 마찬가지. 단기 손익,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기타 포가 손익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단기 손익 100만 원에 대해서 30% 반영된 30만 원만큼 장부가액 이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은 30만 원 증가하겠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현금 배당 2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6만 원만큼 장부가액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부가액은 405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년도에 단계손익은 30만원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더 빨라요 사실은 근데 그 논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안이 1년도 1월 1일에 서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주당 1,500원을 취득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 주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순자산 장부금액은 90만원이었대요. 근데 취득 당시에 서울의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토지의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비해서 각각, 어, 10만원과 20만원 만큼 더 높았대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이제,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1년도에 모두 팔았고요. 그 다음에 보관 단계 수익이 20만원이고, 기타포괄손익이 이제 4만원만큼 있었네요. 그리고 3만원의 현금 배당이 있었고요. 자이 상황일 때 관계기업 주식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일단 어,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볼게요. 어,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 즉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재고자산, 토지 그 다음에 기타자산 부채는 2만원 있고 그래서 순자산은 8만원인 상태래요. 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회사의 지분을 사가지고 올때 저회사의 공정가치로 평가된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이제 공정가치로 바꾸게 되면 재고 자산의 가치가 2만 원 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한 3만 원 만큼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똑같대요. 그럼 결국 공정가치로 측정된 순자산 가치는 13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100%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에 대한 100%만큼, 즉 13만원만큼 공분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만큼이 이제 여기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피투자회사에서 재고자산을 팔았어요. 재고자산을 팔게 되면 재고자산이 일단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3만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현금 3만원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3만원 계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익이 얼마? 2만원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기존의, 어, 그 순자산에서. 그럼 이 순자산에서 단계순이 2만원만큼 증가 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또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웃음> 토지 2만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저 토지를 판 거예요. 얼마나 팔았냐? 공정가치대로 판 거야. 5만 원 받고 그러면 현금 5만 원이 제 늘어나겠고 토지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 3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단계 순이익 어떻게 될까요? 단계 순이익은 3만 원만큼 증가하겠네, 그죠 그럼 결국 어, 토지와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공정 가치에 따라서 팔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단계 어, 여기 순자산을 보면 총합계는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죠? 처음에 8만 원이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2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3만 원하게 되면 13만 원이 돼요. 여기서 순자산이 13만원이죠. 그 13만원에 대해서 투자회사가 100%를 가지고 있다면, 금자산이 13만원으로 반영된 금액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저기에서, 저걸 이제 내다 팔아도, 결국에는 단계순익이 2만원과 3만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이미. 그죠? 즉,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회사가 팔았던 이, 이 단계순익, 어, 여기에서 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이 이미 여기 금융자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서 단계 순위가 움직여도 그만큼 여기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이미 그 금융자산 안에는 공정가치와 차이만큼이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즉, 이쪽에서 공정가치의 차이가 실현되면 이그 실현된 금액만큼 여기서 변동을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자, 그러면 P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계산 하게 되있죠투자했을 쪽에서 처음에 45만 원 주고 샀어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 단기 수익이 나온 거야. 20만 원. 그러면 거기에 30%만큼 반영을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장부가액이 6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이 6만 원 나오죠. 자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감소하니까 9천 원 감소시키고요. 자 기타포괄 손익이 있어요. 요번에 그럼 4만 원 만큼. 그러면 장부가액 거기에 30% 12천 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타포괄 손익이 12천 원 증가할 거예요. 자네 번째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 재고자산은 팔렸어요 근데 공정가치 차이가 10만원 정도가 있었죠 그 1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3만원만큼은 이미 이회사의투자회사 장부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즉 팔려서 발생된 그 10만원에 대한 3만원의 이익은 여기서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6만원에 이 6만원에 즉 여기서 말하면 단기순이익이 20만원 거기에는 토지 판매에 따른 이익, 10만 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6만 원을 반영했다면, 이 3만 원만큼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어, 투자회사 쪽에서는, 이걸로 볼까요? 피투자회사에서 20만 원만큼 이익을 냈죠. 근데, 그 중에는 뭐냐면, 재고자산을 팔아가지고 된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투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만큼은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6만원만큼 늘렸다가 3만원 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즉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공정가치 차이만큼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고자산을 팔았다면 그 공정가치 차이만큼이 결국 실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실현이 된 금액은 이미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그 공정가치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판배라는 거예요. 실현이 됐을 때는 그거를 빼줘야 돼요. 이거이 부분을 잘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지는 팔리지 않았죠?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반영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즉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주고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년도에 토지가 팔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당연히 단기순익 안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즉, 단기순익 증가한 부분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꼭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결국에는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9천원 플러스 12천원 거기다가 마이너스 3만원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단기순익에서는 6만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원. 그래서 3만원 이렇게 되겠죠. 장부가액은 80, 어 40, 48만 3천원이고 그 다음에 단계순위, 이건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거래들이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발생했을 때, 공정가치와 차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 내용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여기서는 어, 한국의 주식 25%를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순자산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이고 자산 및 부채 장부 금액은 뭐 공정 가 일치하대요. 총 포괄 손익은 90만 원. 기타 포괄 손익 그 중에 이제 90아 10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년 중에서 한국이 중간 배당금 6만 원을 받았대요. 음. 여기서 이제 그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무가 그 한국에 한국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한국으로부터 받은 중간 배당금이 6만 원이래요. 그러면 세무에서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6만 원이 25%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배당을 중간 배당금으로 어저 현금 배당을 한 금액은 저게 네 배인 어 24만 원의 어떤 중, 어 배당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를 이 세무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받은 금액 자체가 6만 원이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어, 피투자회사 투자회사의 어 계산 방식을 가지고 이제 보면 1년도에 일단 단계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증가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25%인 20만원 만큼 장부가액 증가하고 단계수익 증가할 거야 두 번째 현금매달을 했는데 피투자회사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25%를 받았는데 그게 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만원 바로 빼 줘야 돼요 6만원에다가 25% 계산하면 안 돼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포갈손익이 (10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단계손익이 일단 (20만 원이) 되겠네 그죠 공정한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없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이걸 반영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단계손익은 이제 (20만 원이) 되겠죠 지분법 이익은 그 단계손익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2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어, 여기서 이제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보충을 좀 잠깐 해볼게요. 공정가치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아까 재고자산, 토지 이런 걸 봤죠. 근데 재고자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현됐을 때, 즉 판매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주는 방법은 장부가액 빼주고 단계손익 빼주는 거예요. 지분법이 빼주는 거예요. 둘 다. 자 지금 가정을 좀 두면 어 25%를 가지고 100만 원 이제 취득한 회사가 있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 재고자산이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 1년 중에 판매가 된게 40%가 이제 판매가 됐대요 그 다음에 건물에 한 20만원 차이가 난대요 공정화체 차이가 근데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잔존내용수는 사년이래요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1년도에 단계순이 50만원 나왔다는 얘기예요자 재고자산에 대한 어 조정은 판매된 즉 실현된 40%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일단 그래서 판매분에 대한 차감 조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 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저 건물에 대한 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공정에서 차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가정은 내용 순수는 4년이고 정액법 잔존 가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피투자회사에서 장부가액이 100만 원짜리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100%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투자회사에서는 저거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공정가치를 보니까 120이래요. 그러면 2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네. 자,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얼마나 계산했을까요? 음, 4년이니까 25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계산했을 거야. 만약에 120만 원으로 했다면 감가상각비 얼마가 되는 거죠?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한 75만 원 나왔대요. 거기다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단기순이익은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예. 자, 근데 투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감가상각비는 30만 원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의 이익은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다고 합시다. 75만 원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단기순이익을 얼마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걸 빼고 나면 여기서 단기순이익은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투자회사 입장에서의 단기순이익은 45만 원인데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순이익은 50만 원이란 얘기예요. 결국. 왜냐면 여기서는 건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 거고 저기서는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측정을 한 거니까 죠? 그렇죠? 결국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5만원 만큼 차감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조정이 될수 있겠죠 결국에 저 5만원의 금액은 뭐냐 20만원의 차이에서 감가상각 즉 4년 동안 감가상각한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즉 10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인 20만원 그거를 4년 동안에 쪼개서 차이조정이 이루어지겠죠. 정액법이니까 어, 똑같은 감가상각비가 계속 발생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죠그첫 번째 연도에는 5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이 되고 그 5만 원만큼은 저기의 이익이 여기에 반영돼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투자회사, 피투자회사두 개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이제 사가지고 왔고요. 단기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25% 이제 반영을 해봅시다.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두 번째 공정가치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재고자산 판매된 부분, 10만 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0%는 실현이 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죠그 나머지 60%는 실현이 되지 않았죠. 아직 근데 40% 실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공정가치만큼 이미 투자회사에서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40%에 해당하는 4만 원 거기다가 여기서는 25%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25%만큼을 장부가액즉 여기에 반영된 금액을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순이익 안에서 반영된 금액을 다시 재고산 자 판매를 통해서 반영된 금액이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그걸 빼주라는 의무예요 이미 100만 원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즉 여기 여기에 반영된 이 판매에 따른 실현 그거를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들. 5만원만큼. 저 5만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만원에 대한 내용수 4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빌이 25%니까 25%만큼 빼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공정가치 차이가 발생이 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서 공정가치 차이는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크다는 가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 재고자산은 뭐 기존에 뭐 100만원만큼 있었다면 공정가치가 110만원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건물은 뭐 100만원짜리가 120만원짜리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에서는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는 경우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실현이 됐을 때는 항상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조정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빼주고 지분법이익에서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거는 단기순위 반영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차이 그 내용들이 10만 원에 대해서 일단 40% 판매분 즉 실현된 부분이죠 그게 이제 4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20만 원에 대해서 그 4년 동안 정액법에 따른 잔존가치 잔존용수 4년 동안에 쪼개준 금액이에요 5만 원그죠 거기다가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론, 이, 그, 지분법,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처리에서는 세 가지 좀 주의할 게, 이런 것만 나오면 당연히 간단해요. 단계순익이라든가 뭐, 현금매다 이런 것만 나오면 쉬운데, 주의할 건, 일단, 공정한 채 차이에 대한 부분들, 투자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의 어떤 조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거래 사항들이에요. 이 내부 거래 사항들, 10, 우리가 이제 18번인가, 뭐, 17번인가, 18번인가, 거기서 이제 봤던 내용. 내부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만 잘 조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크게 이제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부분만 잘좀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이 단계순위에 반영되어 있는 그 공정한제 차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끝냈고요. 어, 다음에는 다음 챕터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